제가 지금 마닐라라고 했잖아요. 제가 오늘 돌아가는 날이에요. 그리고 저는 오늘 어, 진짜 난, 저 생일 처음으로 비즈니스석을 탑승을 합니다. 오! <웃음> 어, 저 진짜 비즈니스석 처음인데 어, 너무 떨려요. <웃음> 오늘 저 비즈니스석 타고 가는데 그것도 리뷰로 담아보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나가야 돼서 어? 나가보도록? 여기 어, 사람이 많은데 이렇게 둘이 없는 이제 바로 체크인을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비즈니스 클래스는 일단 게이트가 다르네요 여기 이 얼굴 모양 소리 가지고 오. 친구 태그 했고 막. 할수 있고, 막 위치도 할수 있고, 아! 우와저 <웃음> 태그 해주세요. 저기, 저기, 니허였는였허데 허니블링. 기 저기, 저기, 도 조정할 수 있어요. 진기 저기, 는 이렇게.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 <배우고> 있어요, 저. <웃음> 아, <너무 귀여워. 웃음> 안녕하세요. 지금 마닐라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즈니스 클래스는 이렇게 라운지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서 지금 라운지에 왔고요. 라운지에 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비키맨빈클래 아, 이용 가능해요. 들어가 볼게요. I'm going to take look. The c c k n s <laughs> a o e t I t i 안녕하세니블링입니다 제가 오늘 드디어 난다단 드디어, 드디어 29개국 80도시 여행문에 비즈니스섬을 배했합니다비즈니스석 처음 타본 티를 면 안되는데 오늘은 좀 티를 확꿔 아, <웃음> 내야겠어요. 그러면 좋으니까요. 좋은데 티를 어떻게 안내요그지이 비즈니스 클래스 티켓 안에 라운지 이용권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라운지를 이용 가능하고 제가 조금 자세하게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필리핀 한국의 비즈니스 클래스를 이용을 해요. 오늘은 음, 보통은 이제 아시아나나 이제 대한항공 같은 그런 이접기는 비즈니스석을 한번 탑승하는데 빈나마 구간 기준으로 한 7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이렇게 구간이라든지 뭐 그런 시기에 따라서 그렇게 비용이 지불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플리플 플리프가... 항공 비즈니스석, 비즈니스석 같은 경우에는 되게 합리적이에요. 왕국에 한 60만원에서 70만원이면 비즈니스 좌석을 이용을 할 수가 있어서 아래고 나는 이제 생한 번은 그 비즈니스를 타보고 싶다. 저 같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 되게 합리적인 가격에 이용을 할수 있고, 음 그자석도 이렇게 그 180도 누워서 갈수 있는 좌석이기 때문에 이용을 해보시는 게 이제 좋으실 것 같아요. 어, 지금 빨리, 빨리 오라고 하시니까 빨리 가게요 일단은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에서 만나요. 안녕! 그냥 내 다리는 일단 이 180도 릴렉싱해지는 자석이고 위에 그 머리 부분이 위로 올라가는 거고 내려가는 거고 이건 아래 다리 부분이 위로 올라가는 거고 내려가는 거예요 아니, 나도 Oh. Can I get s e orange juice? Oh,